오늘 씨, 뽑기도 한번 트자, 아프자, 한번. 촥! <목소리> 와촥! 야, 야! 내가 살아오면서 최고로 운이 좋은 태에요, 지금. 여기 뭐고, 안뭉지네 초라하네, 갑자기. <목소리> 기분 좋은데, 오늘 왜 그래. 어? 마블리마블리 <목소리>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무직정생 콜라보 애들이 나왔습니다. 4종이 나왔다 이거 아니야. 일마가 루데, 루데랑 에리스, 록시는 록시인데, 콜록시, 콜라보 록시, 길레느 누나. 왜 얘만 누나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누나 같아요. 이번엔 누나 같아요. 아. 이번에엘마들이 꽤나 자기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어. 인간세계 쓰이거나, 아니면 종교 불명이 쓰이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것 같은데, 어떡하죠? 자, 야, 시작부터 색깔 좋은데? 바로 뜨어 보자. 팍! 크당 안 떨어지고요. 야, 올해 지금 무슨 운이, 무슨 대운이 들어왔나, 뭐가? 뭐, 팡팡 터져, 진짜. 내가 지금, 오늘 씨 뽑기다 한번 투자 보자, 한번. 촥! 오와 고 야, 야! 야, 이봐, 야. 야!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 형이 지금 뭐가? 내가 살아오면서 최고로 운이 좋은 해요, 지금. 뽑기는 유난히 안 됐었거든. 근데 뽑기까지 내가 이러다고 내가 1트에, 1트 만에 뜨는 사람 봤나? 1트 만에. 얘 얘를 왜 루디라고 부르노? 뭔데, 루. 루디가 애니에서 친한 애들이 불러. 아 친한 애들이 얘한테 루디라고 불러? 알았다 나 루디로 할게 왜냐면 아까 그록시는이 게임에 다른 록시가 있으니까 걔는 콜록시로 하도록 하고 얘는 루디가 없잖아 이 게임에 그러면은 뭐루디로 불러도 될것 같네 자 루디 이제 계속 나오는데 봐봐 야야야야아 진짜 형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샤머니즈 한국의 샤머니즈로 봤을 때는 지금 2 3년에 내가 미치분다는데 아, 아이고 자 이거는 잠깐야 겸손하게 나 겸손하게 어, 봐봐 두 개네 이럴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뭐어 아무까지네. 초라하네, 갑자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야, 뭐고, 마시나 최대 단계 한번 계속 듣고 넘어. 자, 와! 아, 야, 이게 뭐고, 야, 너. 오빠 지금 올해 대방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네가 지금 깔딱거리고 있어요? 오빠라요 <웃음> 아저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인간 대에 넣어서 썼을 때 내가 좀 기대되는 거는 우리 루디랑 에스카 이님의 클럽으로. 내가 미리 구상한 걸 말씀드리면, 루디를 첫 턴부터 쓰면 안 돼. 첫 턴에는 에스카 이님을우두두 하고 쓰시고, 부부부까지 이렇게. 아 뭐, 왜, 왜 막고 있노? 지금 형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설명하면 또 알고 이렇게 싹싹 지금 다이아를 뽑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걔가 일단 팩복을 못하게 한번 해주고 전체로. 그 다음에 에스카이 님이 뜨들패. 그 다음 선에도걔 먼저 쓰면 안 돼. 또 에스카이 니까 아니면 록시 거. 기존 록시 말이야. 록시 그톱 같은 거좀 떨다가 그 다음 딱 여섯 번째 데뷔 그때 걔한대 때리면 아, 보여줄게. 내 생각에 그거 상당할걸? 야 이거 뽑기 이거 기분 좋은데 이건 왜 그래 아니 그 록시 말고 톱록시 이봐 봐 이렇게 헷갈릴까봐 내가 지금 록시는 콜록시라고 부릅시다 이. 콜라보 록시니까 콜록시는 좀더 분명되게 맞고 톱 록시말이야 톱스는 기존의 록시 걔는 루디랑 같이 쓰일 것 같아 인간이잖아 인간인데다가 얼티민 형이랑 같이 써 봐봐 어떻게 될것 같아 막 죽어나갈걸 야아 이것도 지금 위치가 없네 그 봐봐 오잖아 가자 어쨌든 일단 세살 황률 자체 지금 좋죠 지금 <목소리> 어제 혹독께서 루디 첫턴 일성 26만으로 패멀 잡들니아 그래 첫턴에 첫턴에 기염이 루디 한번 가보자 루디야 루디 그렇죠. 와우 록시 콜 록시 인마도 종족 분면 되게 패멀이랑 같이 그지 한번 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있고요 빰빰빰 보상 확인 괜찮아. 아주 쿨하게 가는 거야. 힘이 너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딜이야. 그런 느낌으로 뽑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승하고 뽑기하고 있군요. 저는 지금 2,000장에 루디, 루디 3장, 에리스 2장, 록시 한장 길레는 4장. 허? 2,000장에? 아, 갑자기 겸손을 사주면서 지금 이 형이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잖아. 라 바로 딱 찔러주시네. 그냥, 비비거리시고 있구만. 뭐, 잘 나오는 것 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나오다. 하나하나. 아, 뭐야? 어이, 봐봐. 자, 여서, 또 약간, 또어 뭐야? 이봐봐, 자그래 약간 또어 이번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자, 와와이 뭐, 뭐야? 아 카메라 구도 이거야. 내맘보아이 이거 카메라 구도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어? 계속 이거 뭐 얼굴은 안 보이는데 계속 무슨 희한하네 이거 카메라 구도 이거. 자 에리스 하나 추가됐고요. 에리스 하나 지금 바로 명함은 짝짝 따고 있잖아. 그래도 명함 정도는 내가. 자 스키. 좋아, 저 아, 좋아, 좋아가 아니구나. 약간 습관성 클릭이 되고 있거든. 또 이거 이래도 안 돼. 힘을 빼는 건 맞는데 힘이리가 없으면 안 돼. 그건 뒤또안 나와. 봐봐, 또그 얘기 하니까 뜨잖아. 또 <웃음> 야, 이거. 봐, 가벼운 농담 속에서 그냥 나오잖아. 힘 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더한발더 남았다. 자, 와. 야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때? 논리가 좀먹히드나 이제. 힘 빼고 뽑기를 해라는 그 어떤, 우리가 알던 형으로 돌아와요. 형 진짜 미안한데, 올해는 형이 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 진짜. 배우는 디톡스페 지금. 다들 PT 가시는 와중에 저는 일천장에 루디 한 진짜? 다들 잘 나오는 건 아니야? 킹가 했고킹찬했고 또, 또 뜬다. 이거 또 뜬다. 아, 고맙습니다. 미리 감사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울 좀 나눠드릴게. 아, 지금, 이게 예.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 그럼 오늘 구슬님볼기요 구스스럽지가 않네요. 구스스러움이라는 거, 이게 이제 구스스러움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는 구스 스타일입니다. 이거, 아? 이누나가 나를 좀 좋아해 그것도 내가 만드는 거야 이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라 결정하는 건 나라고 뭔가 요즘 주수님이제 뽑기로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같이 닮아가게 되네 이렇게 생각해 봐봐 아 일천장 와쁘네 자 잠깐만 나 지금 루디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이렇게 나왔지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거든 루디냐 아니면 록시냐 근데 여러분 보기엔 뭐 받아야 돼? 아 루디가 불명된 그냥 죽여? 루디 갈게요 자 요렇게 하고 일단 한 천장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0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이제 슬슬 얘도 이제 미안할 거 아니야 너도 그지자 봐봐 이봐, 니가 1 2 0까지 아무것도 안줘서 조금 미안했나봐 그래서 자와 길레누입니다 길레는 길래누. 네. 검사잖아 이제 검왕이라고 그러네 자, 일단 그럼 명함 다 했다 명함 다 했고 눈깜짝거렸고한두개 한 정도 매이줘야 야, 니도 수고했으니까 그냥 한입 먹어라. 야, 딱 줘. 좀 줘. 이렇게 숙줘, 줘, 줘. 어, 아, 이게 먹었지? 이번에 얘가 보답한다. 니공짜로 네 먹었으니까 니도 이제 미안하잖아. 그럼 한 어? 요거 봐라. 90 다이아를 그냥 먹어? 은혜를 모르는 마블이 어? 마블이 마블이 2022년 굿으로 돌아가가지고 또니 네 맞을래? 쎄한 느낌 든다. 지금 느낌 이상하거든? 한동우리 시간 한 10분 지났지? 서버가 까먹었어. 내가 뽑게 한다는 거를. 이때 치고 들어가는 거야. 기습적으로 뽑게 들어가는데. 아, <웃음> 잠깐만. 어, 내 이론이 왜안 맞아떨어지지? 잠깐만요. 자, 잠깐만, 잠깐만. 서버까지 한번바꿔줄1일 1차는, 야, 이게, 이게 뽑기 잘 된다고 또몰려드는네 사람들이. 자, 9,000사로 갑니다. 9,000사로 탁톡끼면서 서버가 바뀌었지? 그러면서 차끄닥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봐봐! 지금 렉, 렉, 렉 느꼈어요, 지금? 시공 빨리 들어가는 거? 이공인데왜 계속 고구마죽이 나와가지고 지지그리지 저거 진짜 칼 들고 나와라 그렇지 야, 이번에는 이기면서 하나 뜰수 있어요 형 안되는데요? 그래서 야형또왜 안되냐 갑자기? 야 이게 형 아니야 아, 형 지금 이제 야 이게 이럴리가 없는데? 루베우스 얘더쳐다보니까 캐릭터가 상냥한 변태라는데 이번 헬이 남주들이 변태인 경우가 많아 솔직 멜리 얘도 놀라 그만 사실 말이 안되 돼.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쇠고랑 차야 되거든. 제 진짜 하는 지 보면. 코믹하게 그려 애잖아. 약간 일본 정서에요. 이게 일본 정서. 야, 라반이가 이거. 이 게임은 우리나라 게임이다. 우리나라 게임이라고? 왜 그래, 이거? 눈 반짝거렸다. 아씨안 되네, 근데, 여러분. <웃음> 이게 구스님이지. 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나 진짜 넌 지금 눈물 날것 같아. 야, 두 번째 전약 개망했는데? 왜안 나오냐, 이거? 내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내가 진짜 이렇게 우아하게 좀 가보려고 했는데 이거. 화를 또 내야 되겠냐고 이거 내가 별별 짓을 다해도 안 나오네 야두 두 번째 천장은 왜 이러냐 이거 지금 애뭐 받아야 돼? 루디 받아야 돼? 덱시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덱시름부터 하고 오자 한 천장 더 해볼 생각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덱시름부터 갑니다